와 지금 프랜카드와지힘 쎄네. 뭐해? 이거 이거는 지금 나중에 언니 되면 하는 건데. 야 뭐야 야, 뭐야 뭐야. <웃음> 아니 그도두 손으로 해 위험하니까 그럼 이게 떨어져나와 근데 팔 힘이 엄청 세네 지우가 그럼 이게 떨어져 나아 니야두 손으로 해 그래도 지우야 이렇게 세요 어한 손으로 하면 야, 뭐팔 아예 하니까 야뭐팔 힘이 이렇게 세니 예준바 예준바 팔 힘이 엄청 세구나 응? 응? 나이어 맛? 이야지금 우유 맛 맛있지? 이거 아이스크림 이지뭔지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지? 어, 맛있맛있맛있게 먹어 아빠 사랑해아지지맛있